국물 나라에서 이렇게 아쿠아프레스터 제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밑에는 코포넌트 프로로 구매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고능축이 좀더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코포넌트 프로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오맥스퍼스펙트 마이너스 카본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 겠죠 프로바이오에스랑 카본소스인 마이너스 m p 프로 그 다음에 빌드 에너지만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믹스랑 비탈리티는 예전에 제가 구매해서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이거 두 개만 구매를 했고요 혹시나 몰라서 일단 바이오에스도 함께 구매를 했고, 옆에는 퓨어푸드, 그 다음에 그로우 부스트라고 이제 산호성장 촉진제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같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존으로 이제 리액터에 설치를 할 건데, 리액터는 지금 저기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니오스 토크가 있어서 저걸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기는 지금 활성탄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일단은 용량대로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방금 이제 스키머 컬렉션 컵을 우선 청소를 했는데 지금 가동을 바로 해다 보니까 이제 거품이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올라이트랑 뭐포스베이트 마이너스 뭐 이런걸 사용을 하면 은 아무래도 빈영향 쪽으로 더 강하게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스키머를 조금 웹하게 돌렸어요 이유는 이제 그 요번에 리액터를 돌리게 되면 은 너무 빈으로 빨리 가게 되면 혹시 산호에게 영향이 좀안 좋은 영향이 끼칠까봐 어좀 천천히 빼려고 일본 스키머를 외하게 돌렸는데 이제 다시 스키머는 드라이하게 바꿀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거품이 조금씩 올라오죠 지금 보시면은 약 스키머 컬렉션 컵 기준으로 한 이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여기까지 올리게끔 해놨어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정도면 거의 뭐 좀만 올라가면 바로바로 뿜어져서 나올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물이 살짝 꽤 맑은 상태로 뽑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녹색인데 좀 맑은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웹하게 하는 거는 그만하고 이제 드라이하게 바꿔 볼게요 일단 드라이하게 바꿀 생각은 한 컬렉션 컵의 바로 밑에 조금 꽤 낮게 할 계획입니다 한이 정도? 네. 꽤 낮죠 네. 저 정도만 해도 어느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저 상태로 한번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올라이트를 가동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오 믹스부터 좀볼 건데요 제올라이트죠 자 보시면 은 여기 이제 용법 용량이 적혀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은 6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500g 그러니까 1 0 0리당 500g으로 적혀 있는데 결론은 용법 용량에 따라서 최대 500, 500g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한 500g 보다 조금 적게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린산염이 0이기도 하고 뉴트리언트가 조금 낮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500g 을 전부 사용을 하면은 강하게 빈 영향으로 빠르게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거의 절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50g 당1 0 0리라고 보고 그러면 전4 0 0리니까 1kg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단 뚜껑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좀 덩어리감은 좀 커요 그쵸? 렇 근데 물론 이렇게 작은 것도 있습니다 혹은 더 작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아마 운송 과정 중에서 혹은 이거 아마 이 채취 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뭐좀 부셔진 것 같은데 사실 격자가 조금 균일하면 아무래도 좀 넣기도 편할 텐데 이런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그 가루가 좀 묻어져 있고요이 상태로 한번 일단 로딩 물 한번 쇼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은 영점을 잡고 자이 정도가 한 65g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하면. 500g 정도 됩니다. 양이 조금 되긴 해요. 이 정도면은. 자, 100g 네, 대충 이 정도? 뭐, 한두 개씩 빼면 될것 같긴 한데 어딱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제 소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킹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딩을 받아갖고 세척만 하고 바로 넣을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살짝 뿌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로 아 이게 만져보니까 약간 미끌미끌 해요 만져보니까 아마 이 미끌미끌 거리는 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한 번만 쓱쓱 하면은 금방 한번 없어지네요 뭐 이렇게 엄청 빡빡빡 닦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얼른 이제 세척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오 맥스는 이렇게 이제 세척을 다 했고요 일단 1kg 정도 넣었는데 이게 5kg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6주에 한 번씩이니까 5번 쓸수 있으니까 30주 정도 쓸수 있네요 뭐 30주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충 한 7, 8개월 정도 쓸수 있는 양이니까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카본도 한번 볼게요 자 카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또 설명을 보면 적혀 있겠죠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4주에 한번 교체를 하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은 100m당 100ml 그러면은 1 4 0 0 m 니까 400ml 쓰면 되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얘는 4주에 한번 교체하라고 하면은 그 옆에 있는 이 제오믹스 제오믹스는 6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이제 리액터를 또 빼서 얘만 또 따로 중간에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그 포스페이트 마이너스도 같이 한번 볼게요 만약에 걔도 4주에 한 번이다 라고 하면 은 오히려 그냥 제올라이트 빼고 싹다 교체하면 되는데 만약에 포스페트 마이너스가 6G 한 번이다. 이러면은 또 이제 골치 아프니까. 자, 여기는 안 적혀있고, 여기. 영글리시 적혀있네요. 자, 여기는 25에서 100mm 정도 쓰라고 합니다. 100m당. 그 자, 그리고, 어, 어, 얘는 교체 주기가 안 적혀있는 것 같네요. 그쵸? 에. 아, 이러면 또 이제 제품 설명을 또 따로 짜셔봐야 되나? 난성을좀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제품도 좀 찾아봤는데, 4주에 한번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올라이트 빼고 나머지 위에 거두 개만 따로따로 교체를 하면 되니까,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카본부터 일단은 저희 까서 소킹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활성탄이구요. 그리고 저는 이제 4 0 0 미리 좀데 필요하니까 네. 일단 저는 한2 0 0 m m 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제 리액터에 넣게 되면은 절반 정도만 사용을 하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시브 방식이냐 액티브 방식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서 일단 저는 액티브 방식으로 쓸 거니까 그러면 절반만 쓰면 되면 되겠죠 패시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어디 망에다 넣어서 쓰는 거다 라고 하면은 딱 400ml 써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리액터에 넣을 거니까 이그 정도만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세척하겠습니다 어, 지금 좀 살짝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제올라이트를 넣었더니 리액터에 <웃음> 절반 이상이 찼어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리액터 용량이 좀이 거에 좀맞추질 못하는 것 같아요 제어항분량에 그래서 조금 방법을 선회할게 뭐냐면은 일단 제올라이트는 넣었으니까 이 위에는 그냥 포스반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활성탄은 그 액티브 방식이 아니라 패시브 방식으로 그러니까 망에다가 넣어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활성탄은 일단 로디 물로 세척만 하고요 원래는 한번더 끓여야 되는데 끓이지는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활성탄 세척할 때는 이렇게 장갑 같은 거 끼는 게 좋아요 방금 손에 다 묻으니까 이렇게 한 10번? 한 반복하면은 정말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탈창탄은 손으로 빡빡 밀면은 부서지니까 그냥 이렇게 헹군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은 설정은 다 했고요 얘는 패시브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지난번에 다이소 편에서 제가 구매한 배수구걸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활성탄을 놓고그 다음에 그냥 선포에다가 던져 놓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선포에 던져 놓을 땐 웬만하면은 유속이 빠른 데에다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 액티브 방식의 효용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스키머랑 그 다음 칸에 사 있는 격벽 그러니까 버블 트랩이죠 보통 거기가 유석이 가장 빠르니까 거기다가 넣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방에다가다 넣었고요 지금 보니까 방에 그냥 이렇게 넣었을 때 음... 포스반이 될것 같기도 한데 어... 일단은 방에 넣기 전에 포스반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게 좀 사이즈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펙트 마이너스도 아까 제품 설명을 보았을 때자 100리터당 25에서 100미리 정도 쓴다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뭐 25를 써야 될지 100미리 쓸지 잘 모를 때는요 보통은 그냥 절반만 쓰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그러면은 100, 저는 100리터당 50미리니까 어, 400리터 면은 200미리 정도 넣으면 되겠죠 어 그러면은 200미리 정도면 여기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그 소분 좀 해볼게요 자 보스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약간의 물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기 로딩물 같은 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품 설명서를 보, 찾아보니까 얘는 따로 세척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효능이 떨어지니까 바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무게 좀 측정해 볼게요 자 일단은 중침좀 잡고 자 여기서 한2 0 0 m m 니까 종이컵을 한 절반이면 되지 않을까 이 종이컵은 좀 사이즈가 큰 종이컵입니다 한이 정도? 아이 정도니까 한 절반은 넘게 들어가긴 하네요 어쨌든 종이컵 두개 분량이면은 아 여기에 조금 마슬아슬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또 그랬다가 또막 넘치고 이러면 은 좋진 않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그냥 넣.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탄을 PC 보 방식으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바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이렇게 스펀지 하나 추가하고요. 이게125 125mm 이렇게 넣고 이정도 아 이러면 은 이제 50mm 정도 초가되네요 어쨌든 인산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빠르게 떨어지면은 그것도 문제라서 얘는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60mm? 그냥 이 정도 하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럼 이것도 그냥 바로 여기다 투입 그리고 포스바는 이렇게 보시면은 격, 그 입자가 되게 고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동물나라상그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뭐, 어, 안에 들어가도 이슈는 없다라고 하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팅은 다 끝났고요. 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300에서 500리터 정도가 유량이 적당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니오스 토크 같은 경우는요. 시간당 1000리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딱 절반만 사용하면 어, 얼추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해 볼게요 자 활성탄은 이렇게 그냥 망에 묶어서 그냥 여기가 이제 리액터 자리인데 옆에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다가 그냥 이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앞에 그냥 리액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토크 리액터 장점이 여기다가 그냥 홈만 이렇게 끼면은 지금 달팽이 때문에 좀 안보이긴 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개니까 동그라미 다섯 개 정도면 아까 유량이 한 500, 500m 5 0 0 정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가동을 해볼게요 네 가동했습니다 지금 물 올라오죠 아마 이 물이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어항물이 순간적으로 약간 좀 탁해질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심할 정도는 아니니까 이 상태에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이 맑아지면은 이 안에 포스반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도 한번 좀 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구매한 제품은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요 일단은 오늘 제올라이트랑 그 다음에 포스반을 같이 돌렸으니까 어, 아마도, 이빈 영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좀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프로바이오에스, 요거랑 마이너스 mp 프로를 좀넣으면좀더 빨라지겠죠. 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산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밝아지냐도 이제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 마냥 이거 두 개만 계속 도징을 하면은 결국은 말라 죽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에너지, 리퍼 에너지랑 그다음에 빌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냉장고에 있는 그 아미노믹스랑 비탈리티 그걸 넣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에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물고기를 새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물갈이 환수할 때 한두 방울씩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두 개는 넣지 않고요 이것도 퓨얼푸드랑그 다음에 이 크로스트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항이 조금 어느정도 안정화 됐다 라고 싶으면 그때 넣을 거고요 일단 요세 개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 개는 물론 어항에 넣어도 되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올라이트에 좀더 박테리아가 빨리 활착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리액터 근처에 다 넣을 거고요 이거 어차피 세 개다 100리터당 한 방울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네방울씩 넣으면 되겠죠 자 일단은 프로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뭔가 아비노산 같은 느낌? 일단은 이거 네바동을 하나, 둘, 네네 일단은 이렇게 네방을 놓고요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본소스죠 마이너스 m p p r 자 이거는 그냥 투명에 가깝습니다 약간, 약간 노란끼가 있긴 한데 거의 투명에 가깝네요 자 이것도 대방을 네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이것도 대방을 넣고, 그러면은 일단 사실 도징은 여기까지 끝이긴 한데, 일단은 그 바이오에스, 바이오에스도 같이 한번 흔도방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에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백택이 있는 것처럼, 그쵸? 자, 일단 이것도 흔도방을... 더 넣을게요 하나 둘 일단 뭐 바이오스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라서 네, 일단 제품이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보려고 넣었고요 그럼 이 상태로 한 3, 4일 정도 계속 꾸준히 도징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코스페이트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은 적당한 것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더 쎄면 아마 이게 더 뿜어져 나올 텐데 지금이 적당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올라이트도 있고, 자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스톰 마텔라가 아주 폭번해 있습니다. 저는 개체가 안 주네요. 자, 그리고 이제 포스만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한데 어차피 선포는 더러워야 제맛이니까 일단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하루는 이렇게 그냥 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필터를 안 찍기 안 끼긴 했는데 약간 백탁이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백탁이라기보다 그냥 분진, 예, 분진이 더 맞겠죠. 자, 분진이 온 상태고요. 어, 일단 산호 같은 경우에는 제가 AF 시스템을 하기 전에 일단 미리 개별로 이제 산호를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산호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근데 뭐 비교를 하려면 적어도 한 3, 4주는 있어야겠죠? 그상태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올라이트 포스방 카본을 돌린 지 지금 이제 3일째고요 어, 아직 어항에는 뭐 그렇게 크게 발달한 변화는 없긴 한데, 일단 조금 다른 점은 저렇게 산호, 특히 스테곤. 스테곤 끝부분에 TV 이제 주간에도 이제 폴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야간에 폴립이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유일하게 좀 달라진 점이 저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뭐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이끼가 이제 아직은 있잖아요. 저런 게 이제 좀 많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한 2주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를 한번 지켜보고요. 한 2~3주 후에 제가 다시 유튜브를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